자, 안녕하십니까 장유성입니다. 아,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중요한 내용을 아,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 역류성 식도염 증상 아, 극심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나 이렇게 음식이 역류하는 증상이나 목에 강, 이제 이물감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는 증상이나 이제 한쪽 눈이 굉장히 튀어나올 듯이 이렇게 압력이 올라가는 증상이나 혹은 한쪽 머리, 그러니까 오른쪽 머리나 왼쪽 머리가 굉장히 막 쪼개지듯이 아픈 증상이나 어, 또 한쪽 코가 뭐뭐 뭐 양쪽 코도 상관없어요. 뭐 코가 막 열감이 느껴지면서 콧물이 줄줄 흐른다거나 어, 이런 증상. 그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또 어, 결부가 되어 있어요. 이런 증상들을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어, 이 방법은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면서 이제. 어, 이제 전화 상담으로 도와드리는 분들이 몇분 계셨어요. 어, 물론, 어,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어, 그 분들이 이제, 이제 이런 상황에 왔을 때, 이렇게 보니까, 아, 어, 어, 해결이 되더라. 라는 어떤,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어, 또 이렇게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건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제가 여러분들을,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어떻게 조치를 취해 줄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일단은 제가 이제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해 드리는 방법으로 일단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꼭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좀 주의해 주십시오 어, 주의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머리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제가 항상 설명 드릴 때마다 약간 두려운 감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갖다 실수를 하면 좀 무리를 하게 되거나, 욕심을 내게 되거나, 막 해서 막, 너무 강하게 조작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이막 충격이 올 수가 있어요. 막, 안압이 올라가고, 뇌가 막, 그, 그 혈류가 막 이상하게 형성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충격에 쇼크를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굉장히 조심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올려드립니다. 제가 눈의 말씀드리기는, 2보 전진, 1보 후퇴. 무슨 뜻인지 알죠 그렇죠? 아 조금 하다가 뭔가 아니다 싶으면 아, 너무 무리가 된다 싶으면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쉬어야 된다 가볍게 기본적인 동작만 하시고 가볍게 하면서 좀 쉬어 주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왜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점점 더그 2차 자각 증상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고 어또 심해지면 어 좀안 좋은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 동영상을 어, 구독자 신청하셔서 보시는 분들이나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절대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시고 막 무조건 흉내내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라고 제가 절대 주의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 그 여러분들이 아, 첫 멘트에 너무 이런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조심스럽게 들어주십시오 아, 그 실질적으로 역류성 식도염 그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증상들이 다 연결이 되는데 상관이 있어요. 그 어, 효과도 똑같이 있고 그런데 이제 영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짜 많아요. 그 영류성 식도염 치료할 수 있는 병이거든요. 역류성 식도염 치료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제가 이제 전화 상담이나 교회로 찾아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도와드리다 보면 그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영유성 식도염을 좀 쉽게 단순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좀 간단하게 설명해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유성 식도염은 대사정후군 치료법 1강이죠 대사정후군 치료법 1강 바로 밑에 있는 댓글란에 이런 이런 이런 동영상을 보세요 그리고 영유성 식도염은 이런 동영상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지식이 바탕이 돼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이게 치료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놨어요 그 동영상을 찾지 못하시고 이렇게 헤매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댓글 이렇게 질문을 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순한 방법이 있었다면 벌써 세상이 밝혀졌고 굳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헤매시면서 다니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하여튼 일단은 어떤 충분한 지식적인 부분이 어떤 가스 이동 흐름이나 혈액순환의 원리나 또 여러분들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게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치료가 불가능에 가깝다 아~ 그렇게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제가 이렇게 말하 <웃음> 그~ 하여튼 일단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웃음> 죄송합니다 항상 아~ 말좀 그만해라 그만해라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왜 똑같은 말 자꾸 하냐 이 근데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 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 일단은, 그, 영유성 식도염이나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목에 이물감이나 한쪽 머리가 아프다거나 하던 이런 모든 증상들이, 일단은 여러분들의 균형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상하 비대칭과 좌우 비대칭이에요. 이제 제 동영상을 계속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몸에 좌우 비대칭이 발생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하 비대칭이 발생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이제 다 설명드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진짜 조금 더 세밀하게 알고 싶으면 그 유튜브에서 장길성, 뭐 폐의 좌우 비대칭, 뭐 장길성, 얼굴의 좌우 비대칭, 이거 꼭 찾아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안 들어보시고, 그냥 가만 앉아서 치료 안 되나, 약 먹으면 치료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절대로 여러분들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설사증상이나방기증상으로 넘어가버리면, 여러분 이제 돌아오기 힘든 상황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치료는 할수 있는데, 아, 그렇습니다. 그 좌우 비대칭 그게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 대다수의 분들이 오른손잡이가 많고 그죠? 한 80% 90% 가까이 오른손잡이고 또그 가운데 아, 80% 가운데 또그 가운데 또한 80%가 오른쪽 라인이 내려 앉아 있는 그러니까 오른쪽 얼굴이 내려 앉아 있고 오른쪽 폐가 내려 앉아 있고 오른쪽 어깨가 내려 앉아 있고 오른쪽 다리가 길어져 있고 오른쪽 창자가 커져있고 이런 분들이 거의 한8 0에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고 상담을 해서 도와드리고 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예외적으로 이제 왼쪽 라인이 내려앉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변비 증상이나 이런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 또 왼쪽 폐가 내려앉고 왼쪽 다리가 크고 막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양쪽을 다 설명드리면 이 동영상이 아마 최소한 2시간, 3시간짜리 동영상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왼쪽 라인이 내려오시, 내려온 분들은, 제가 뭐, 조금씩은 설명하겠지만은, 약간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고민을 좀 하시고, 들어주시고, 그죠? 어. 일단은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기준은 오른쪽 라인이 내려앉으신 분들, 오른쪽 얼굴이 작다, 오른쪽,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오른쪽, 이쪽 근육이 잘안 형성이 안 된다 혹은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내려앉아 있다 혹은 오른쪽 쇄골 밑이 움푹 파여 있다 이제 폐가 내려가면 쇄골 밑이 쑥 들어가거든요 어, 그러니까 또 오른쪽 배가 자주 아프다 혹은 오른쪽 다리가 길다 오른쪽 다리에 다리나 혈관을 보면 오른쪽 혈관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커져 있다 자, 이런 분들이 오른쪽 여러분들이 딱반으로 짜겠을 때 오른쪽 라인이 내려앉으신 분들이에요. 일단은 이런 분들은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될게 많아요. 그죠? 어, 뭐 모래주머니도 차야 되고 잘 때도 모래주머니를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고 평상시에 뭐 왼팔은 근력 운동을 하고 오른팔은 자주 흔들어줘야 되고 바람을 불어야 되고 머리도 왼쪽으로 이렇게 한 번씩 기울여줘야 되고 해야 될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근데 때로 한번 잘 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든 전화상담으로 이렇게 도와드리는 분들이나 교회로 오셔서 도와드리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 좋아져요 분명히 좋아져요 일주일이 다르게 좋아지고 좋아지고 좋아지고 또 자신감도 생기고 아 이제는 이, 이 병을 극복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갖게 돼요 제가 왜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제가 전화상담을 계속 이렇게 도와드리는 분들은 제가 강제로 뭘 했지 만리도 채우고 이부자리도 조정하고 막 이런 과정을 다거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좋아진다 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 그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하고 머리 주머니도 안 차고 이부자리 조정도 안하고 물론 이부자리 조정할 때도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밤에 잘 때도 머리 주머니 착용하라 그는데도 안하고 동영상도 안 보고 어떤 간단한 방법이 없나 간단한 방법이 없나 이러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 라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한분한 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죠? 저도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저도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고, 한분한분 한분 하면 제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날겨울 오셔라. 자꾸 오셔라. 오셔서 같이 대화를 자꾸 나눠보자. 응? 그래, 내가 도와드리겠다. 이러 지난주에도 세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은 분명히 느끼는, 느끼고 돌아가시는 부분이 있어요. 또, 강제로 시켜. 요번 주에는 모레쯤머니 어떻게 어떻게 차세요 이분자리는꼭 하세요 요번 뭐. 주에는 어떤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이렇게 코칭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문제지 간단한 치료 방법을 찾는 방법 문제는 아니라는 게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몸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네. 그 10분간에 걸쳐서 아,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아, 근데 너무 그러니까 어떤 이런 병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바라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니까자 어떤 분이 이제 전화가 오셨어요. 아 선생님, 아, 체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한 거예요. 갑자기 체였어요체했는데 아파 죽겠어요. 응? 체했는데 어떤 현상이 네?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한 이제 하, 왼쪽 눈이 막 튀어나올 듯이 아파요. 왼쪽 눈이 튀어나올 듯이 아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하면 체액고 왼쪽 눈이 튀어나올 듯이 아프다. 혹은 왼쪽 머리가 티, 막 아프다. 막 코에 콧물이 막 잡히고 있다. 목이 막가라져서뭐가막 막, 끼고 있다. 가래가 끼고 있다. 이제 가스가 막 들러붙는 거예요. 들러붙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라인이 극단적으로 내려가 버렸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왼쪽에 왼쪽 창자에 있어야 될 가스가 오른쪽으로 넘어가 버린 상황이에요. 이제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헤매고 계실 분이 들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분들은 모두 대사정원군 치료법 1강을 찾아서 그 밑에 댓글란을 보세요 무조건 보세요 보시고 차근차근 동영상을 들어오시면 여러분 이제 반드시 치료의 길이 열립니다 열리니까 제말을 믿고 가셔야 돼요 뭐안 믿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던 가스가 오른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가면서 오른쪽 라인 오른쪽 머리에 있던 피 오른쪽 폐에 있던 피 오른쪽 팔에 있던 피가 전부다 뚝뚝뚝뚝뚝 떨어진 거야 떨어지면서 이 쪽은 남아 있으니까 이게 압력이 불균형이 나타나면서 이 쪽이 압력이 확 올라가는 게 왼쪽이 오른쪽이 떨어지면서 왼쪽은 압력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막 튀어나올 듯이 아프다 막 충렬이 된다 왼쪽 머리가 막 아프다 귀에서 막응 음 소리가 난다 왼쪽에 턱관절, 이뭐 잇몸이 붓는다, 목에 이물감이 낀다, 가스가 잘안 나온다, 막, 이런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확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처할 것인가. 그죠? 실제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왔었고, 제가 이런 사례를 여러 번 도와드려서 해결해본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효과가 있는데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식이 바탕이 안 되고 무리한 동작을 하면 반드시 조금 안 좋은 상황 2차 자각 증상에 굉장히 시달려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은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 버린 상황이니까 일단 다리 조절을 통해서 가스를 다시 왼쪽으로 조금 넘겨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다리 조작, 다리 조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가스를 여러분 왼쪽으로 어떻게 하면 넘길 수 있는지, 그이 방법 배웠잖아요. 요거 바로 전에 찍었던 동영상이 있어요. 그죠? 아, 만성 설사, 뭐, 가스 실금, 치료하려면 이렇게 돼 있는 그 동영상하고 이 동영상하고 꼭 병행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동영상 찍을 때 다음, 오늘 동영상 찍을 동영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요 동영상 보신 분들은 꼭요 앞전 구, 구독자 신청하신 분들은 바로 앞에 있는 동영상 찾아서 만성 설사 또 가스 실금 치료하려면 이렇뭐 그러니까 제목을 하나 더 붙여놨는데 만성 설사 가스 실금 치료하려면 어방귀 정상 뭐 이렇게 해거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 동영상 꼭 보시고 그 동영상 안 보시면 여러분들이 뭔가 굉장히 심각한 오류에 빠집니다. 가스 통제를 잘못해버리면 또 이상한 복통현상이나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시간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안전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런 좀 세밀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그 일단 두 가지가 측면.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약두 가지 정도의 아 기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돼요. 그니까, 다리 동작을 이용해서 왼쪽으로 가스를 일단 밀어붙인 상태에서 오른쪽 라인이 떨어진 피를 다시 끌어올려야 돼요. 끌어올려야 되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대처법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아,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니까, 혹시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절대 무리하지, 무리하지 마세요 어, 무리하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적용해 주세요 조심스럽게 적용해 주시고 혹여나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절 탓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책임을 물으시거나 절 탓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동영상을 올릴 수가 없어요 어, 저는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어? 어, 올려 드리는 거니까 또 무리하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좀 적용해 주세요 어. 무리가 됐다 싶으면 후퇴를 하셔야 돼요. 그죠 어. 그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른쪽 라인으로 피가 내려갔고 가스가 왼쪽에 있던 가스가 오른쪽으로 넘어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른쪽에 있던 가스를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 일단은 가장 안전한 방법은 누워서 하는 동작이에요. 물론 앉아서 도할 수는 있어요. 앉아서 도할 수는 있는데 누워서 하는 동작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에 뭐 갑작스럽게 취했다 목에 이물감이 나타난다 이런 증상이 나왔을때 빨리 누우셔야 돼요 사실은 이부자리 조정하고 누우는 게 좋은데 또 베개를 빼고 누우셔야 돼요 베개 없이 누웠습니다 지금 이이부자리는 다리 쪽이 조금 높고 복부가 조금 높고 머리와 가슴은 땅에 떨어져 버리니 약간 역주행하는 그런 이부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냥. 그죠? 어, 일단은 일단은 어, 다리에 있던 피 물론 오른쪽 다리로 피가 많이 내려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제가 하라는대로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제가 그 도움을 요청했던 분들한테 적용했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일단 양다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좋습니다. 여섯 번만 들었다 내리겠습니다. 양다리를 여섯 번만 들었다 내렸어요 똑바로 펴서 그 다음에는 오른쪽 무릎을 세우세요.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자, 왼쪽 다리를 들었다 내립니다. 자, 하나, 둘, 자, 입으로 바람을 불고 있습니다. 제가. 아, 여러분들 좀,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입으로, 한번할 때마다 입으로 바람을 불었어요. 그죠? 보세요.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섯 번을 들었다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양 다리를 들었다 내렸고, 두 번째는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왼쪽 다리를 들었다 내렸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 이제 끝났습니다. 자, 가스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양쪽 무릎을 다 세우고, 왼쪽 발에, 그러니까 왼쪽 발에 힘을 주고, 왼쪽 다리, 발에다가 힘을 주고, 자, 팔꿈치를 땅에 대고 엉덩이를 이렇게 들었다 내리세요 왼쪽 발에 힘을 줬습니다 둘셋넷 다섯 여섯 자, 여섯 번또 했습니다 자, 무조건 여섯 번 단위로 가겠습니다 처음에 양쪽 다리 두 번째는 오른쪽 무릎 접고 왼쪽 다리 그 다음에는 접은 상태에서 왼쪽 발에 힘을 주고 여섯 번을 엉덩이를 들었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가는 곳에 가스가 가고 가스가 이동하는 곳에 피가 가니까 왼쪽 다리에 힘을 조금 더 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는 다시 왼쪽 다리를 쭉 펴고 한번더 들어 집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됐습니다. 자, 아, 아 다섯, 여섯. 그죠? 여섯, 여섯. 자, 자 과정이 있어요. 아, 여러분들, 일단은, 일단 믿으시든 못 믿으시든 규칙대로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뭐, 복잡하다.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좀 지켜줄 거는 어, 여러분하고 저하고 규칙을 한번 정해놓고 한번 움직여봅세요 그래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러분또 경험하실 수 있고, 어, 저도, 뭐, 하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좋으니까. 네? 자, 이제, 무슨 상황인지 알죠? 처음에 양쪽 다리, 두 번째 왼쪽 다리 들었다 내렸다, 세 번째 엉덩이 들었다 내렸다, 네 번째는 다시 왼쪽 다리 들었다 내렸다. 자, 이러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자, 잘 보세요. 이제 오른쪽 무릎을 세웠다 치고, 이거안 보이니까, 자, 왼쪽 발 뒤꿈치를 땅에 대고, 자, 무릎을 이렇게 살짝 들었다 내리는 겁니다. 자, 발로을 살짝 불고 자, 천천히, 한 3초에 한 번씩, 자,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하여튼 지금 앞으로 이제 조금 뒤에 이제 머리 동작이나 팔 동작을 가르쳐드리는데, 지금 왼쪽 무릎을 이렇게 살짝 들었다 내렸다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요. 어, 이 동작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증상이 풀릴 때까지 한 10분 정도는 최소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누워서 계속 이 동작을 해야 돼요. 한 10분에서 길게는 20분 정도 이 동작을 하게 되면 이제 가스가 완전히 왼쪽으로 넘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스 이동 체계도 다시 살아나고 혈류 체계도 다시 정상화 되면서 근데 뭔가가 컨디션이 회복단계로 쑥 넘어가면서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되실 거예요 많이 회복되시니까 규칙대로 한 15분 정도는 누워서 계속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왼쪽 무릎 들었다 내렸다 보세요 일단 이따가 제가 뭐 머리를 어떻게 하세요 팔을 한 드세요 하는데 그걸 하고 나서도 꼭 왼쪽 무릎은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계속 하고 계셔야 돼요 15분 정도. 길게는뭐 20분, 30분 정도 하셔도 괜찮아요. 어, 그, 그러니까 하여튼, 한 20분까지만 하세요. 너무, 뭐든지, 무리를 하면, 여러분 다쳐요. 무리를 하면 다칩니다. 어. 자, 네, 이제 요번에는. 하... 여기 전화기가 있어요. 전화기. 전화기를 왼손에 잡으세요, 왼손에. 자, 왼손에 잡습니다. 자, 왼손에 잡고 눕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리를, 아, 그냥, 지금 이제 머리 동작 하는데, 머리 동작 할 때는, 이렇게 그냥, 다리를, 이렇게 해도 되고, 막, 하여튼, 이게, 무릎을 올리는 게 제일 편해요. 자, 머리 동작을 어떻게 하나 하면, 자, 뭐 자, 오른쪽 라인이 떨어진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라인이 축 떨어진 사람, 폐도 커지고, 창자도 커지고, 다리,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 라인이 떨어진 사람은 오른쪽으로 머리를 이렇게 기울이세요. 자, 정면을 쳐다보고 있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뒤통수, 대각선 쪽의 뒤통수가 땅에 대할 거예요. 그죠? 매트리스나, 그죠? 그 원래 좀, 딱딱한 바닥에서 하는 게더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침대에서 하면 효과가 확 떨어져요 너무 물렁물렁 하니까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는데 약간 딱딱한 데서 어, 매트리스나 매트 같은 데서는 괜찮아요 침대에서는 해봐야 별로 효과가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자 머리 뒤통수를 이렇게 약간 바닥에다가 힘주고 뒤통수에다가 힘을 꽉 주는 겁니다 자 엉덩이를 들면서 자, 팔꿈치를 당겨 대고 뒤통수를 땅에 대고 바람을 막 부는데 여러분들 이게 설명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저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아 선생님 이런 걸 요구하고 있구나 하면서 탁 알아듣고 착 하는데 근데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일단은 팔을 흔듭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흔드세요. 바람을 어떻게 부느냐 하면 요번에는 아까는 바람을 그냥 단발성으로 다리 올릴 때 그렇게 했는데 요번에는 바람을 어 세게 불라는 게아니에요 굉장히 길게 불어야 돼요 길게 그래야 폐가 길게 불면 폐가 쭉 올라와요 폐가 쭉 올라오면서 오른쪽 라인에 피가 쭉 이렇게 올라오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짧게 불면 잘안 돼요 잘안 되니까. 자, 봅시다. 팔을 흔듭니다. 자, 팔을 흔드는데 바람을 길게 불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머리를, 자, 머리에 힘을 주고 꽉 누르는 게 바람을 봅니다. 자, 왼손에는 전화기를 잡고 있고요. 오른팔만 막 흔듭니다. 오른팔. 오른팔만 아 흔들어요. 잠깐 내립니다. 자, 잠깐 쉬입니다. 자, 잠깐 쉬면서 머리를 살살 흔들어 주세요. 머리를 살살 흔들어 주고. 자, 요걸 자, 세 번을 할게요, 세 번을. 자, 다시, 오른쪽 뒤통수를 누르면서 엉덩이도 들고 가슴 도 들고, 자, 왼쪽 팔꿈치를 지탱을 하면서, 자, 바람을 길게 불면서 오른팔을 막 흔듭니다. 자, 자, 팔꿈치로 지탱을 하고 있으면 전하게안 들어도 돼요. 팔꿈치로 지탱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왼쪽 팔꿈치, 왼쪽 팔꿈치로 지탱을 하고 있으면 전하게안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근데 아, 지탱을 아, 일단 잡고 하세요. 어. 두번 했으면 이제 한번더 합니다. 자, 다시 왼쪽 팔꿈치를 지탱하고 엉덩이를 살짝 떨면서 머리를 꽉 누르세요. 오른쪽 뒤통수머리를 누르고 오른팔을 막 흔들면서 바람을 길게 봅니다. 자, 이제 자, 세번 했습니다. 세번세번 세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누워 있는 자세에 오른쪽 무릎을 약간 덜 세우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왼쪽 발은 내리고 이렇게 왼쪽 발을 흔들어 주는 자세를 자꾸 취하면 여러분 잘 안채요. 안치하고 소화도 잘 되고, 어, 뭐랄까, 어, 이런,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이런, 이런 상황에 안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어, 여러분들이, 아, 그렇게 하고. 자, 이제, 요게 1단계예요 머리 쪽에. 두 번째 단계는, 보세요. 아까는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오른쪽 뒤통수를 눌렀습니다. 요번에는 머리를 왼쪽으로 돌립니다. 왼쪽으로 돌려서, 왼쪽으로 머리를 든 상태에서 머리 를 이렇게 아 왼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머리 를 이렇게 드는 겁니다 자 들면서 오른팔을 막 흔들면서 바람을 길게 불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려놓는 겁니다 조금 더 효과 있게 하려면 이빨을 막 딱딱 끓여야 돼요. 이빨을 딱딱 끓이면서, 이빨을 막 딱딱 끓이면서 바람을 불게 되면 효과가 더 좋아요. 앞니빨을 딱딱 끓이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오른쪽 라인에, 목에 힘이 생기면서, 오른쪽으로 피가 막 올라와요. 오른쪽 라인은 피가 막 올라오는데, 자, 이것도 이제, 두번 했죠. 이제 세번 하겠습니다. 이빨 딱딱 이빨 딱딱 이빨 딱딱 자 이제 세번 했습니다. 세번 그러니까 오, 머리 오른쪽 뒤통수 눌러주는 거세번 왼쪽으로 젖혀서 머리 들어서 흔들어 주는 거세번딱두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라인을 타고 피가 막 올라와요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하...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버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5분에서 최대한 한 20분까지는 누워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어야 돼요 왼쪽 다리를 들었 왼쪽 무릎을 들었다 내렸다 왼쪽 무릎을 들었다 내렸다 자, 이제는 서서히, 이제 회복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머리를 도리, 도리, 도리, 도리 한드시고 이제 한 번씩, 이제, 이제, 이제 오른쪽 라인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제 왼쪽에 전화기를 잡고 있잖아요. 왼쪽은 이제 크게 안흔들어 돼요. 자, 왼쪽, 왼쪽 무릎을 들었다 내렸다 하시고, 오른쪽 팔을 이렇게 자꾸 흔드세요. 이렇게 흔들어도 되고, 이렇게 흔들어도 되고, 그죠? 이렇게 흔들어도 되고, 이제, 누워서 하는 운동은 이제, 기본적인 동작은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회복 과정 가운데,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뭔가 머리 쪽에, 그리고, 이물감이 생기는 거나, 코에 뭐가 잡히는 거나, 이런 게 서서히 잡혀가기 시작한다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시간 조금 드세요.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에이, 뭐, 이게 효과도 없네. 이러지 마시고, 약간은 투자를 해봐야 돼요. 뭐, 효과 없으면 그냥 효과 없는 대로 그냥 포기하셔도 괜찮은데,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일단은, 이제, 어 약간,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약간 팔꿈치에 힘을 주고, 가슴도 이렇게 한번 들었다 내리세요. 자 양쪽 팔에 힘을 주고 가슴도 이렇게 한번 들었다 내리시고 또 끝나면 또 이렇게 자 오른 팔을 잡고 흔드시고 그죠 머리도 도리도리 하시고 자 이빨도 좀 딱딱 거리세요 앞니빨 앞니빨 어금니 말고 앞니빨 딱딱 거려야 돼요 바람도 살살 부으시고. 바람 이제는 세게 안 불어도 돼요. 약하게 부세요 약하게. 아주 약하게. 자, 이제 누워서 이제 회복 운동할 때는, 굼뱅이 동작이라고 해서 굼뱅이 동작은,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막, 몸을 이렇게 막 흔들어도 돼요. 그러면, 이제 피가 막 섞이면서, 여러분들 이제, 그, 막혈류가 조정이 맞대요, 막, 막 흔들면. 혹은, 자, 자, 바람 좀 불면서, 자, 아까 했던 동작을 한번더 강화작업을 강화 이렇게, 왼다리 이렇게 한번 들어주고, 또 왼쪽 발을 짚고 엉덩이를 한번더 들어주거나,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가볍게 이제 다리를 이렇게, 혹은 다리를 쭉 펼쳐서, 그죠? 뒤꿈치에 힘주고, 머리에 힘주고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혹은 머리에 이렇게 한번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좋아졌다 라는 느낌과 함께 뭔가 약간 부족하다 아 오른쪽으로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뭔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약간 더 밀어 붙여 둬야 되는데 그때는 보세요. 자, 오른쪽 손바닥이 있습니다. 오른쪽 손바닥이 있는데 자, 오른쪽 귀 윗부분을 살짝 누르세요. 되세요 그런 다음에 누르세요. 머리는 버티고 오른쪽 귀 부분을 꾹 누르면서 바람을 부세요. 다시 바람 부세요. 딱세 번만 왔습니다세번 이상 하지 마세요. 세번 이상 하면 여러분이 극심한 두통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두통이 휩싸였으니까 여러분 하여튼 무리하지 마세요. 절대 무리해서 저한테 나 어떡할 거냐 책임져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러지 말고 무리하지 마시고 그만 약하게 누르세요. 약하게 그냥 그좀 두려우신 분들은 약하게 눌러보시고 약하게 여러 번 하면 좀 괜찮아요.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아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여러분한테 들 제가 생각으로만 여러분한테 모든 걸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저도 막 헷갈려요 아까 이제 머리 동작이 다 끝났죠 그죠? 머리 동작이 다 끝나면 약간 뭔가 회복되면서 머리가 조금씩 아플려고할 거예요 아플려고 하면 자잘 보세요 잘 보는데 허리를 이렇게 굽히는데 양쪽 팔꿈치를 무릎 위에다가 대세요. 다리는 쭉 펴고, 다리는 쭉 펴고, 양쪽 팔꿈치를 무릎 위에다 대고, 머리를 땅에 떨어뜨리세요. 자, 허리를 방, 아니면 손바닥을 땅에 대도 돼요. 손바닥에 땅을 대고, 머리를 흔드는 겁니다. 자, 대각선을 흔들고, 앞뒤로 흔들고, 대각선을 흔들고, 하, 바람을 불면서 막 이렇게, 제가 보통 30번을 요구해요 30번 30회 30번 정도 이렇게 흔들면 아까 막 올라왔던 오른쪽 라인으로 올라왔던 피가 막 조정이 일어나요 머리에서 막 섞이는 거예요 섞이면서 이제 두통이 이제 잠잠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잠잠해지기 시작하니까 <웃음> 자, 이렇게 하면 얼굴에 피가 확 올라와요. 얼굴이 벌개졌죠, 그죠? 어, 얼굴이 빨개지면서상처로막 올라왔습니다. 이 자, 문제는, 자 이제 이런 걸 하시면, 이제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는데, 자, 또 주의사항,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몸이 굉장히 무너져버리신 분들, 몸이 굉장히 건강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 혹은 이제 머리에 막 어지럼증을 달고 다니시는 분들 혹은 뭐 이석증이다, 메니에르 증상이다 막 항상 두통이 시달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제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책임져 줄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아까 이제 헤드뱅잉이라고 하는데 허리 속에서 헤드뱅잉 다섯 번만 시켜도 막 쓰러지려고 해요 정상인들은 100번을 하고 200번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정상인들은 오른쪽 머리를 누르든 안 누르든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작은 몸 동작 하나가 여러분들한테 충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2차 자각 증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좀, 제가 여러분들을 케어를 해드릴 수 있으면 그래도 좀 안심인데, 제가 여러분 한번한 한 번을 케어를 해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주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주의 부탁 하는데 방향은 저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강하게 세번 하라 자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강하게 세번 하는 대신에 뭐 약하게 한 다섯 번을 했다. 뭐 약하게 여섯 번을 했다. 지혜로우신 분이야. 똑똑하신 분이라는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래되버렸어요.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도와드리려고 했다가 막 댓글에 이렇게 보면 제가 막 마음이 막 찢어질 듯이 아파요. 가끔씩 그런 욕심을 내고 무리수를 두고 이런 상황들이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댓글에. 또 그런 댓글은 다 올려드릴 수도 없어요. 그거 보면 다른 분들은 얼마나 무서워 하겠어요. 무서워 하니까 제가 그 댓글을 올려드리지도 못하고. 저 혼자 속가니까또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것도 아니야. 내 전화번호도 다 남겨놨어요. 그죠? 저한테 전화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면 저한테 원망을 하는 거야. 원망을. 제가 여러분들 고생시키려고 이런 동영상 올린 거 아니거든요. 자, 일단은, 그니까 러 하여튼, 2보 전진 1보 후퇴. 따라 해보세요. 2보 전진 1보 후퇴. 욕심부리지 말자. 무리수 두지 말자. 내 몸의 변화에 대해서 좀 시, 심각, 신중하게 받아들이자. 자, 이런 거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누워서 이제 저렇게 한 20분 정도 이렇게 하고 나면 그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살짝 한번더 해주세요. 약간 다리 동작이다, 머리 누르는 동작이다, 머리 흔들기 동작이다, 팔 흔들기 동작 이런 걸한번더 해주면 살 회복이 돼요. 또 머리가 아프면 허리 숙여서 헤드뱅잉을 좀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머리 아플 때는 약간 어 약간 균형을 이제 눌러주고 헤드뱅잉을 하면 빠르게 회복이 돼요. 그냥 헤드뱅잉만 해갖고는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른쪽으로 피가 안 올라갈 때는, 오른쪽을 약간 눌러주고, 엎드려서 헤드뱅잉을 해주면, 두통 증상이 풀려요. 여러분들, 이제, 오른쪽 뇌와 왼쪽 뇌에, 그 뇌압이 불균형을 나타내면, 한쪽으로 너무 피가 올라가면, 이게 균형이 안 맞으면 두통이 와요. 두통이 오니까 또 앞뒤 균형이 안 맞으면 어지럼증이 나타나요 어지럼증이 나타나니까 아이 부분들 이렇게 이제 이런 동작을 하시면 아까 어, 뭐 한쪽 눈이 튀어나온다 한쪽 머리가 아프다 목에 이물감이 생기체 첼끼도 풀려요 체끼도 풀리니까 체끼도 이런 식으로 잡아내시고 그죠? 이제 배에서 막 이상한 소리 나는 거다 끄럭끄럭 소리가 계속 난다 저렇게 하시면 또 어느 정도 어,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고, 어, 또, 여러분들이, 대사정문 치료법 보시고, 이제 만성설사다, 막, 설사정상이다, 반기정상이다, 이런 증상들 막, 굉장히 다양한 정상들에 대해서 올려드렸잖아요. 그분들도 다 이렇게 하시면, 극심하게 무너진 컨디션이 슬슬 돌아와요. 돌아오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부탁드리기에는 조심스럽게 적용하시고, 제가 또 이제, 이제 누워서, 이제 여러분들 회복하는 방법을 대충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좌우비대칭, 그러니까 오른쪽 라인이 내려앉아 있는 사람은 도대체 생활할 때 도대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또 여러분들 어떻게 생활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활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워서 하던 동작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누워서 하던 동작을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지혜롭게 적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러한 어떤 불필요한 통증이나 불필요한 컨디션 난조나 이런 상황에 들어갈 확률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자 누워서 하는 걸 도대체 어떻게 일어서서 활동하면서 혹은 앉아 있을 때 적용을 하는가 자, 이런 부분은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을 한 개, 한 개, 한 개, 대사정원 치료법 1강에 있는 동영상들을 한 개, 한 개,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자발 운동법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밤에 잘 때는 어떻게 자야 되는지, 이부자리 조정법도 알아야 되고, 모래주머니를 어떻게 착용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항상 일정한 컨디션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뒤집어졌다가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뒤집어졌다가 오전은 좋았다가 오후에는 너무 완전히 망가져버렸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제가 사람들을 도와 봤기 때문에 알아요. 저도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안다는 라거야 그게 싫으면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대사전문치료법 1강 찾아서 댓글란을 보시면 이런 동영상을 보시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 그걸 순차적으로 보세요. 길다 왜 했던 말또 하냐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지식을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 힘이야. 알면 제대로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죠. 모르니까 엉뚱한 동작 하다가 이제 넘어지면 방법이 없어서 그냥 하루 병가 내고 이틀 삼일 누워 있고 막 끊임없이 그런 게 시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말을 강하게 하는 건지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꼭기억하시게 다리도 다리 조작 잘 하셔야 돼요 그죠? 오른쪽 왼쪽 엉덩이로 앉아 있을 때 앉아 있을 때는 왼쪽 엉덩이로 살짝 어, 6대4 정도로 왼쪽 엉덩이에 6 오른쪽 엉덩이4 정도 힘으로 이렇게 앉고 오른쪽 무릎은 이게 또, 또 설명드리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또 되게 많으실 텐데 오른쪽 무릎은 이렇게 살짝 엉덩이 쪽으로 잡아당기고 왼쪽 다리는 약간 직각에서 약간 앞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발바닥 발바닥 안쪽 그러니까 엄지발가락 쪽으로 약간 이렇게 발바닥을 디뎌야 돼요 디디는데 이 상태가 기본 앉아 있는 자세야 모두 사람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소화불량에도 덜 걸리고 잘체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데 정말 안 믿어 주시니까 안 믿어 주시니까 제가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믿는 분들은 따라 해보세요 자, 오른쪽 다리는 직각에서 오른쪽 다리는 엉덩이 쪽으로 약간 당기고 왼쪽 다리는 직각에서 앞으로 조금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 발바닥 안쪽을 약간 누르듯이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가 기본 자세예요. 그 다음에 매 10분마다 10분마다 오른쪽 다리를 두 번을 들었다 내리고 자, 오른쪽 다리는 두 번을 들었다 내리고 왼쪽 다리는 허리를 숙이면서 꾹 눌렀다가 들었다 내리고 꾹 눌렀다가 들었다 내리고 자 이거 두 번씩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 두번 왼쪽 다리 두번 이렇게 꼭 하셔야 돼요 자 오른쪽 다리는 두번 들었다 내렸다 왼쪽 다리는 눌렀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또 원래 자세가딱 가는 거예요 왼쪽은 힘이 살짝 뜨고 요거 하실 때 자, 팔도 이렇게 흔드시는데 후, 팔도 이렇게 흔드시는데 여러분 자팔 각도를 잘 보세요 팔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복싱, 섀도우 복싱 동작으로 좀 적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폐가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사실은 오른쪽 팔을 더 강하게 흔들어야 돼요. 그 바람을 불면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왼쪽 팔을 가볍게 흔들어주고 오른쪽 팔은 가볍게 흔들, 좀 오른쪽 팔 강하게 흔들어요. 강하게 흔들어주면 오른쪽 팔로 키가 강하게 들어올 거예요. 그럼 오른쪽 패가 들리는 거야. 들리면서 오른쪽으로 키가 조금 더 올라가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의 분들이 모래 주머니, 모래 주머니 이런 뭐 머리 주머니가 함부로 차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에서 모래주머니 착용법이라고 제 얼굴이 나오는 착용법 동영상이 4개가 나와있어요. 그거 보셔야 돼요. 그거안 보고 자기 멋대로 찾다가 쇼크 먹습니다. 충격받습니다. 함부로 착용하지 마시고 충분히 동영상을 잘 들어보신 후에 일단은 시작할 때는 굉장히 가볍게 시작해야 돼요. 가볍게 시작해야 되는데 함부로 찾지 마세요. 네. 이제 모래주머니를 찼으면 어떻게 보면 이런 전화기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왠가면, 왼, 제가 는 왼쪽에, 한 왼쪽은 예를 들어서 한 300, 오른쪽은 한 250. 이렇게. 오히려 왼쪽을 더 무겁게 하고 있어요. 대신에 오른팔을 더 열심히 흔들어요. 왼쪽은 무겁게 해놓고, 오른팔을 막 흔들면, 오른쪽 라인으로 피가 이렇쭉 올라왔다가, 50g 차이로 여기가 왼쪽이 더 무겁기 때문에 올라왔던 피가 왼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균형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래주머니를 안 차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러분 몸을 통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니거 여러분들은 좌우 비대칭이 극심하게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위염, 만성채기, 목의 이물감 이거는 거의 99.999% .99 좌우 비대칭이 발생이 된 거예요. 창자도 오른쪽이 더 커져 있고 폐도 오른쪽이 더 내려앉아 있고 머리도 얼굴도 오른쪽이 내려앉아 있고 오른쪽 뇌로는 피가 안 올라가고 있고 이게 좌우 비대칭이에요. 왼쪽은 살아있는데 오른쪽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거는 보조도 구인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필수도 구에요 필수도 구인데 이걸 적용하시거 계신 분들은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적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제가 전화 상담을 안 해주신 분들은 모레쯤에 착용하냐고 물어보면 거의 다 안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힘들어서 막 죽으려고 하셔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 여러분들이 모를 준비를 안 하셨다, 그러면, 왼손에 전화기를, 전화기나, 약간, 어, 요거 뭐, 한, 몇 그람 정도 되니, 뭐 한, 1kg 되는 거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걸 잡고, 왼손을 가볍게 흔들고, 오른팔을 막 흔드세요. 가끔씩 오른 다리를 이렇게 털어주고 또, 그, 그러니까 아까 이제, 10분마다, 오른 다리 두 번, 왼 다리 두 번, 이렇게 해주라, 그랬죠. 그죠? 그 때, 이제, 팔 동작과 머리 동작을 같이 하는 거야. 같이 하다가, 잘 보세요. 자 오른팔을 더 세게 흔들냅니다. 오른팔을. 하... 자 오른팔을 막. 하... 그러니까 하여튼, 10분에 한 번씩 이렇게 바람을 좀 불어줘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폐가 수축이 되면서 떨어지는 걸 막아요. 막기 때문에 10분에 한 번씩은 꼭 해줘야 되고. 그래, 할 때, 이제, 다리 동작하고 나면 이제 팔을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왼팔은 가볍게 흔들고, 오른팔을 이렇게 하면서 자제 머리를 잡세서 이렇게 막 흔들다가 자, 팔도 흔들고 머리도 흔들다가 머리를 자 오른쪽 라인이 내려앉은 사람은 왼쪽 뒤로 이렇게 탁 제치는 거예요. 그 여기 만져보세요. 여기가 딱딱하지. 반대로 여기를 만져보면 말랑해요. 자 머리를 왼쪽 뒤쪽으로 이렇게 기울였습니다. 그 딱딱하는 거예요.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 고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고 피가 가는 곳에 가스가 이동한다.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딱딱하다는 것은 힘이 오고 있다는 거 열이 난다는 거고 피가 올라온다는 뜻이고 말랑하다는 라 것은 힘이 안 오고 이쪽으로 피가 안 올라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똑바로 이렇게 있으면 왼쪽으로 피가 올라오는데 오른쪽으로 피가 안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제 목에 이물과 콧물이 나오고 막 한쪽 코가 막히고 한쪽 눈이 아프고 막 이런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 되십니까? 자 앉아 있을 때 자세에요 앉아있을 때, 그렇다고 하, 그 여러분들이 이걸 언제 오른손에 들어야 될 것인가, 언제 왼손에 들어야 될 것인가, 이거,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어야 돼. 요 제가 생각해 어떤 때는 아, 오른쪽이 너무 내려갔다 싶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오른쪽에 막 이렇게 들고 막 흔들어버려요. 대신에 왼손을 이렇게 꾹 누르고, 하, 그러면 양쪽의 힘을 더 가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빠르게 더 강하게 작용이 돼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극단적인 경우 극단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여러분들 누울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누울 수 없는 상황 누울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앉아서도 저렇게 하시지만 이제 문 지방 이런 데 있잖아요. 문틀 이런 데 손을 딱 잡고 자, 왼 다리로 짝다리를 짚으세요. 왼 다리로 짝다리를 짚고 자, 왼손을 이렇게 버티면서 왼손을 이렇게 당기세요. 당기면서 오른쪽 다리와 오른팔을 막 흔들면서, 바람을 길게 부는 거야. 머리도 흔들면서. 자, 이러버리면 오른쪽으로 피가 확 올라와요. 나중에, 그러니까, 누울 수 없는 상황에서, 컨디션이 극도로 무너졌다. 아, 죄송다 이럴 때는 이제 저렇게 적용을 해서 빠르게 회복을 조금 하세요. 그죠? 그리고, 걸어 다니실 때, 쓰여 있을 때, 그 요번, 요전 동영상 있죠? 거기 보면, 걸어 다닐 때, 쓰여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보셔야 돼요. 그거 안 보시면, 여러분들, 바람을 불면 불수록, 또, 복통이 올 수도 있고, 바람, 가스만, 가스는 필수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다뚱게 아니에요. 근데, 이 가스가 배출 시스템이 무너졌다라는 게 그게 나쁜 것이 여러분들 가스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가스는 우리 몸에 가스는 영양분이야. 가스를 다 뽑아내버리면 우리는 힘을 전혀 못 해요. 그러니까 10분마다 한 번씩 해주라는 것은 가스 배출 시스템을 다시 리셋해 주라는 뜻이야. 그거 안 해주고 1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다리 조작도 안 했다. 팔 동작도 안 했다. 머리도 안흔 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3시간 4시간 지나면 컨디션이 확넘어가 버려. 요 가스 배출 시스템은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그걸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10분에 한 번씩 꼭 해주라는 거야. 팔도 흔 들어주고 다리 조작도 해주고 머리도 흔 들어주고 오른쪽으로 떨어진다 싶으면 한 번씩 눌러주고 또한 번씩 화장실 가서 헤드뱅잉도 한 번씩 해주고 제가 도와드리는 분들은 뭐 여러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래요 한 시간에 한 번씩 꼭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머리를 눌러준다든가 다리 조작을 해주는가 헤드뱅잉을 꼭한번 해주라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잘안 해요 근데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분들의 컨디션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니까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하더라는 거야 하지마라 그래도 이제 하예요 왜? 안하니까 안, 안 좋다는 걸 알게 되니까 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긴 시간을 얘기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이상하게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요, 형게 여러분들이, 하, 제가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욕심을 낸다. 나도 욕심을 많이 냈어요. 뭔가 좋아진다 싶으면 막, 더 강하게 막 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머리 흔들려 그랬더니 하루 종일 흔들다가, 막, 밤에 자고 일하는데 머리가 아파 죽겠다 하고 막,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다고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는, 자기 직전에는, 아, 이거 또 빠뜨렸네. 자기 직전에 한 30분 전에는 머리 누르기나 이렇게 강한 운동을 하면 안 돼요. 다리 조작은 괜찮아. 다리 조작은 가볍게 하는 게 괜찮은데 자기 전에 막 강하게 막 엽기를 든다든가 아령을 든다든가 머리를 누른다든가 이런 동작은 굉장히 위험한 동작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직전에 해버리면 밤새도록 머리에 피가 올라와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두통도 생기고 난리가 나요. 자기 직전에 30분 전에는 머리 누르는 동작이나 이렇게 강한 팔 동작이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누워서 그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 아까 제가 저 누워서 하는 동작도 보여드렸는데 그런 다리 동작 정도는 가볍게 팔을 흔들어 주는 정도는 괜찮아요. 머리도 가볍게 흔들어 주는 건 괜찮은데 막꽉 누른다거나 막 들고 한다거나 이거 굉장히 위험한 동작이야. 주무시기 30분 전에는. 일체 이런 동작 하지 마세요 여러분 들 이게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분들 은다 알아요 제가 도와드린 리 분들도 다 인정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고 오늘 좀긴 시간 설명 드렸습니다 아, 영유성 식도염에 대해서 댓글로 문의가 상당히 많이 왔었어요 그동안 근데 하... 도대체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저도 막 답답하더라고요. 뭐 이분들은 빨리 치료법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안 되냐? 뭐 말이 이렇게 많으냐? 자고 이렇게 반응하고 나는 그걸 어떻게 그 과정들이 있거든요. 치료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치료가 한달두달 달 치료가 개념이 아니에요. 2년 3년 치료 개념이에요. 2년 3년 짧아도 그한 1년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 능력을 바탕으로서 자꾸 진행을 하다 보면 점점 몸이 좋아지고 한 3년쯤 되면 이제 자신감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아 이제는 살았다 아 이제는 더 이상 뭐 이런 장상안 겪어도 되겠다 제가 바라보는 치료 과정은 그런 거예요 2년, 1년, 2년, 3년 과정이지 여러분의 바라보는 치료 과정은 한 달입니까? 두 달입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답답해 죽겠고 길게 바라봤어요 제가 절대로 한달 만에 입양 치료된다고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제 동영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느끼니까 제가 막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고 답답해서 그냥 답답하다 이러기보다 안타깝고 막 그래요 하여튼 오늘 제가 말을 좀 되게 사가지 없이 말하는 하여튼 제가 너무 세게 많은 부분은 있다면, 네, 여러분들 향해를 좀 부탁드리면, 좀 주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 그렇고. 하여튼, 여러분, 저는 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고, 좀 바르게 알고, 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료에 임하시라,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세 분이나 결국 오셨다고 했잖아요. 저 만나러 오셨다고. 그분도 대단한 용기를 가지신 분들이야. 방 안에 앉아서 막 혼자서 끙끙거리지 않고, 실질적으로 몸으로 움직이는 분들. 오니까 좋잖아요. 오니까 나하고 얘기도 하고, 더 확신도 없고, 방법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방법을 알아서 가고. 좋거든요. 가까이서 오시는 분들 없어요. 전부 다 인천에서 오시고, 뭐, 광주에서도 오시고, 막 그래요. 목포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창원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다러분들 거리가 문제가 됩니까? 거리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 마인드 문제예요. 내가 이 병을 고치고 싶다. 고치고 싶다면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 제가 여러분들 을 직접 찾아가서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안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너무 말을 너무 많이 길게 하고 또. 또 예의 없이 얘기하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올려주는 댓글에 제가 모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댓글에 답이 안 올라와도 혹은 댓글이 창에 안 뜨더라도 아이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들 댓글을 다달아들이면 제가 생활을 못해요 생활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댓글은 그냥 뭐 감사 댓글이나 이런 거는 그냥 제가 특별히 코멘트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올려드리는데 치료법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시는 댓글이 올라오면 제가 뭐 글로 답변 하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댓글 답변이 안 올라오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죠 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아두 분이 저 후원 후원해 주셨어요. 후원금 보내주셨는데 뭐한 분은 너무 적극적으로 어, 후원해 주신 사실에 대해서 알리지 마라. 그래서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미국에서 보내주셨어요. 미국에서 어, 소중의 후원금 보내주신 어, 우리 어, 어,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알고 있는데. 어, 너무 감사하고요. 성함은 밝히지 않겠어요. 미국, 뉴욕쪽에서 보내주신 분이고, 예전에도 한번 미국에서 한번 보내주신 분이 계셨는데. 또, 이한님, 이한님. 이한님은 제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냥, 제 후원 계좌로 2만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뭐, 문자도 안 오시고, 또 그렇다고 뭐 어떤 대가를 바라고 올주신 것도 아니고, 이런 후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 후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라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꼭 좋은 결과도 있으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후원에 힘입어 갖고 제가 어떻게든 또 용기를 내고 그래서 동영상을 자꾸 올리게 되는 겁니다 아 여러분 들이저게 응원을 해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어, 필요한 동영상들 어,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주 못올렸어요 죄송합니다. 일주일에 하나 정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더 자주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항상 갖고 있지만 어 아, 저도 어떤 생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영상 올릴 시간을 내기가 참 어려워요. 아, 여러분들 그런 거 양해 좀 부탁드리고 하여튼 오늘 또긴 시간 됐으면 한 시간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 동영상은 좀 짧게 짧게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동영상이었기 때문에 주의사항도 굉장히 말씀드렸고 그죠? 아, 또 오늘 긴 시간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한 번씩 교회로 오셔서 얼굴도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좌우비대칭 문제도 제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정상들도 한번 제가 좀내 귀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도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안 오시니까 제가 알, 알 도리가 없어요. 한 번씩 오시고, 그죠? 아. 하여튼, 좋은 안조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컨디션 조절 잘 하세요. 컨디션을 50에서 60%만 유지하시는 게, 이게 치료야. 컨디션이 50% 밑으로 안 떨어지도록 발버둥을 치는 거야. 팔을 흔들고, 가스 통제하고. 컨디션을 50% 60% 유지를 하면, 한 달, 두달 지나면 이게 60에서 70%로 올라가요. 그게 치료 아니에요, 여러분들? 1년, 2년 지나면 이게 70에서 80%로 컨디션이 올라가요. 항상 유지되는 컨디션여 치료 방향은 이거예요. 내 몸의 컨디션을 절대로 20, 30으로 안 떨어뜨리겠다. 최악의 상황으로 안 내려가겠다. 그러니까,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예요. 뭘 알고 발버둥을 쳐야지. 모르고 그냥, 걷기가 좋네, 걷고. 수영이 좋네. 등산이 좋네. 하면 할수록 더 나빠지는 거예요. 정상인처럼 여러분들 절대로 정상인들처럼 정상인이 하는 운동을 하면 여러분들 몸은 더 나빠져요. 좌우비대칭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운동해야 돼요. 요가가 좋네. 요가도 똑같아요. 정상인이 하는 운동을 하면 더 나빠진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요가 얘기 많이 듣거든요. 제가. 수영 얘기도 많이 듣고 자전거 타기는 좋아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여러분들 누워서 운동하고 앉아서 운동하고 가볍게 산책하는 건 괜찮아요 10분 정도 에? 그럴 때도 알고 산책해요 다리에 힘을 어디에 주고 오른쪽 다리는 조금 들었다 내리고 왼쪽 다리에 힘을 조금 더 주면서 팔을 흔들면서 걸어다녀야 돼또 팔도 왼손에는 전화기 잡고 오른팔 흔들면서 이렇게 걸어다녀 돼. 한 번씩 머리를 왼쪽으로 기울여서 이렇게 동작을 해 주면서 걸어다녀야 여러분들이 치료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그냥 툭툭주머번에손 꺾고 산책이나 할까 그러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걸을수록 더 나빠지는 거예요 하여튼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도 큰일안 이 없이 다 치료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너무 긴 얘기를 많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